저는 지금 서버 종료 후에 접속했는데 접속해보니 어 돼지랑 같은 캠프에 있습니다. 같은 텐트에 있어요. 어 아직까지 돼지는 저를 발견하지 못했고요. 음, 음 나가면 다구리를 당할 것 같은데 나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 한번 나가보겠습니다. 어! <웃음> 도망 도망쳐.